오케이. Okay. 바보에서 누가 먼저 시. 오케이. 위 바위 보들이바보 하나 빼기카바보 하나 빼기 됐다. 됐다.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우리부터? 어. 안 이쪽도 못해못 해. 해 뭐. 두개 주는 거야? 두개 주는 거야? 아, 그두개 네. 아, 그 두고서 제가 골라서 때릴게요. 그래? 그래. 오케이. 몰라. 아, 뭐상관가없 어. 오! 오! 위험했다. 아, 이제 우리 차인 아아아아 <웃음> <잘> 가. 장비는 거자 지지 못 이거거든. 예언은 적중했다 오! 아하! 아하! 아하! 아니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아아 야 이거 안 맞지? 내 타, 타, 타, 타. 야!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자!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해. <놀던>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우선은 네, 저희 딱지 게임은 네, 아쉽게도 또또 네, 저희 팀이 아마음2대0 인가요 이거 네2대0죠 그럼 3점 물건 파악까요 좋아 좋 좋아 요 원래 그런 거죠 우리 왜점 마지막 게임 마지막은 3 점이 에네그럼 제기로 한번 점수를 볼까요 네 그럼 그쪽 팀 먼저 한번더두세아그 먼저 그렇게 다도세한 오케이 오케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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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니 쟁. 달랐네 야, 기대 자, 나 많은 거 기대한다. 자, 기대하지 마. 하나못다일하나 있어, 하나하하나하나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다섯 개 쓰니까 여기서 한 45개까지 50개 채 줄까? 아니가 제일 잘. 아, 크나 아니 아니 아니. 우리 형 잘해. 우리 형못 하는 거 없어. 리인데 야, 찬 형. 자, 아, 스텝. 하나, 둘, 셋. 어? 둘 둘, 아니, 둘, 둘, 개, 둘, 둘, 둘. 두 개,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, 두 개. 종합산 10개. 승률 100% 되는 아이고. 아. 약속기만. 아, 아, 아, 우리 이거 게임 돼요, 1개 하나, 둘, 셋. 오! 오! 셋. 우리 같은 루트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. 나다 바로 간다. 예. 하나, 둘, 셋. 네, 오. 다섯. 여섯. 일곱! 이거 이긴 거야? 여기 이겼나? 끝났네. 아 이겼어 이겼어 아, 이겼어. 사회 이겼어. 사회 아니 혼자 혼자 사인븐 <웃음> 다. 너무 가자. 하나. 그렇지. 조기야 조기야. 그렇지. 조기야 조기야. 집 주고 있나 싸고. 아 뭐해. 갖다. 아, 뭐 아, 그냥. 우리. 우리 어차피 이겼으니까 하나. 오우! 아. 그래서. 졌네. 아, 잠시만. 이자 이렇게 해서 전통 놀이 게임들은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. 우아아 그럼 우리 패배한 팀을 위해서 벌칙 판이또 준비가 니다기만아데이 아, 아 기억만 아는데 벌칙들이 아, 아, 아, 준비가 되어 아, 있습니다. 아, 자 애교 있고요. 아친 你不不